강좌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지신 어렵고, 좀 디테일하고, 이런 저로서는 이제 충분히 시원,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이렇게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 질문들을 뽑아왔는데요. 예, 이미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 모습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아주 <웃음> 지특할 것 같고요. 그 저희 이제 2021년 1학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질문들을 하나하나 조금 다뤄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카메라 보고 봤어요 <웃음> <웃음> 아, 뭐 얼굴을 직접 내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서서 하긴 한데, 어, 그래도 뭐내 생각에는 의미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어, 쉽지 않은 어, 그런 강좌인데 어, 그래도 거기에 참여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어,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뭐 대충 어, 질문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에,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어, 의미 있는 그 어, 질문을 터진 사람들이 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상당히 어, 그 강의가 어, 학생들한테 에, 의미 있는 강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웃음> 여튼. 여건이 안 좋은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그 영상과 네. 책을 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도움이 될 길이 <웃음> 선생님 직접 찾아가고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들을 <웃음> 뽑았는데 매주 학생들이 이제 질문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화상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 상당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좀 미진하게 남기도 하고 어, 상대성 이런 거이 양자학하고 들어와서는 아 이거는 다 모르겠대 <웃음>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뽑아왔고요 일단은 이제 어, 깊이 다룰 질문 아닌 질문 뭐 이런거 구분하지 않고 들고 왔으니까 음. 하나하나 음. 이제 그 이제 짚어가면서 음. 짤막하게라도 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그 고전약학 부분서부터 음. 통계약학 부분까지 음. 순서대로 출려 음. 왔는데 음.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요지를 음. 말씀드리면 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철학과 물리학에 대한 이거는 요거, 그 우리 책으로 보면 1장의 질문과 2장의 이제 그 데카르트를 넘어 그, 질문, 그 공부의 연장선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과 물리학에서 서로 고찰하는 대상이 다른 것 같고 물리학에 비해서 철학은 되게 관념적이라는 생각, 음. 여튼 둘이 그냥 이지적이라는 음. 느낌을 들었는데, 어, 학문과 통합적 이해를 철학을 이용하여 이루어야 한다. 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음. 여튼, 그니까, 이, 물리학과 철학을, 뭐, 여튼 대표적인, 사실 뭐 철학은 학문을 대표한 거긴 한데, 음. 근데 여튼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철학과 물리학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음. 통합의 근간이 왜 이것들이 되어야 되는지, 내지는 음. 통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예. <웃음> 그 뭐, 제대로, 어,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그, 긴 얘기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본래 출발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알수 있는 가장 그, 깊이 있고, 어, 중요한, 에 그리고, 내역이 있는, 그아무를 축구한다는 그 정신이에요. 근데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항문을 해나가다 보면 어, 지금 물리학에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어, 발전된 그내용의 어쩌면 인류지성이 확실한 의미를 가지면서 새로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연히 그 철학 정신의 단계에 옳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그 메타적인 그걸 전체로 본다거나 아니면 그 바탕이 뭐냐 하는 걸 본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으로 자기네 그 관심사를 가장 제한해버린 느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분리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지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을 함께 해서 전체를 한 묶음으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를 살피는 것이 본래 그 철학을 추구한 사람들의 정신이었는데 그 정신을 지금이라도 되살리려면 그럼 지금 보기에는 이미 이것이 분화가 돼서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공통으로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 함께 담아보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 그니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어, 지금 이제 과학의 한 분야만 우리가 깊이 얘기하려도 어려운데, 예, 네. 그 전체를, 어, 묶어가지고, 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거로, 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예시하면 내 책을 읽어봐라. <웃음> 그 아무것도 없이 된다 해라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 책을 제대로 보면 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그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나는. 막 예, 명칭을 그냥 철학이라든가 또는 과학이라든가 하기 전에 요것만을 따로 해서 그냥 자연 철학이라고, 네. 어, 어, 이름을 다시 바꾸는. 이 자연 철학 옛날에 또 자연 철학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음. 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현대까지 나서는 자연과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철학. 아. 어, 그것이 가능하다. 어,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시도를 어, 내가 일단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나 이외에 다른데서 이미 그런 것이 어떤 학문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하기 어렵고 나는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럼 우선 이걸 해도 일단 받아.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에 깨달은 중요한 암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응. 모든 걸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그렇지.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이제 체계적인 암을 추구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 고전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응. 우주론 이런 건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그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담는데 그렇다고서 해 이제 어, 물리학과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을 참부터 어, 답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 전체를 한 눈으로 보는 그니까 상당 부분 이 메타적인 사고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데 과학 자체의 이 세부적인 어, 분야를 해나가려고 되면 도저히 한 사람의 능력으로 어, 그 모든을 잡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지만 네.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굵은 어, 줄거리를 위에서 한꺼번에 보는. 그런 어,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장가진 지 일단 제출을 수가 있으니까 음. 어, 그리고 굵은 줄거리만 찾는 것은 한 개인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 그래서 어, 그것을 일단 어, 하면은 예,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는 철학자들이 하는 본래 취지에 맞으면서 가장 현대적인 그 내용이 안될수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어려워 돼야겠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는 꼭 어렵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쉬운 건 아니야. 어,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지만 결국 해봤자 예컨대. 이책한권이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화나게 읽고 있잖아요. 읽고 어, 있습니 어, 그러니까 예, 이런 예. 불가능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제대로 이 제대로 제이 내용을 다 제가 아, 한다는 뭐 거는 어, 쉽지는 않겠지만 어, 그 가능하다. 음. 네. 그럼,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도 이렇게 그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볼 법한 그런 질문인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융합 음. 아, 학제 간의 융합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선생님 이제 그 통합이라는 음. 말씀을 음. 하셨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많이 그 회자됐던 통섭이라는 음. 책에서. 이제 학제 간의 융합이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자연 철학 철학적인 작업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철학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융합 복합 뭐 이런 것과는 다른 건지 뭐 이런 걸좀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요구가 많이 또오르고 있죠 어, 그래서 그 이, 지금 우리말로 그 번역되기를 그 통섭이라고 하는 네, 네. 말로 번역이 된 이제 그 책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그 그 가능성을 묻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설득하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방법론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문을 어, 자, 잠깐만 좀 기다려. 네, 내가. 네. 우리 집에 부채가 하나 있어. 부채살 이 네, 부채살을 그 전에 <웃음> 얘기했던 예, 어, 그 이제 학문 전체를, <웃음> 어, 학문 전체를 어, 이걸로 보면은, 이게, 이이게 부채, 여기 예, 예, 부채살이. 부채살이. <웃음> 부채살이 없는 부채를 <부채살이> 가지고 <웃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채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웃음> 부채살이 <웃음> 원래 마, 아, 아, 그, 그렇지. 부채살이 많이 있는 그 부채를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각 분야라고 하는 건이 부채살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음. 네, 그러면은, 결국, 어, 이제 그, 이 내용은 이, 이 끝에서 이제 여기가, 어, 지금 그, 이, 최정선이라고 그냥 아,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어, 이제 그 전체 항문은 어,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니까 그저 부채살 하나 그, 그 겨우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이걸 정리하느냐 하는 데서 아, 이제 각 분야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음, 어, 현대 아, 예, 예. 이거 하고 이거 어떻게 관계나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유합이라고 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 쉽지 않죠. 그중에서 그러니까 그한 부분 일부가 거기 담기에는 어, 이런 거죠.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시도하는 거는 아예 각제가 부채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이, 이, 이 정도를 보자. 이거야. 이 정도 보면 다 어, 그, 그 바탕은 다 공통으로 여기 들어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이것을 중심으로 하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부분까지는 거리가 뭐니까이걸다 제외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되 한두 개는 여기까지 뻗쳐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 여기까지 뻗치고 나머지는 이전체를 이렇게 연결하자. 그러면 은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최소한도 현재 그최 전선까지 나가 있는 건 뭐냐 하는 것까지는 감면 잡아야 되니까. 아 어, 그래서 그 가장 주주가 되는 하나를 이렇게 가면 나머지는 다른 것도 사실은 가다 보면 이걸 알면 아 어, 여기 이걸 갖는 거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어, 여기서 어, 그 바탕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이 바탕 뿌리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한 이제 정도. 뭐 어, 예컨대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 했기 때문에 물리학 하나, 물리학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걸 연결하면 다 나머지를 같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하으면 그 통섭은 어 일반적인 통섭은 어이 변두리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걸을 가고 그 나머지는 여기서 어 뿌리를 어 연결하자 어, 이런 입장이던데 보는데 지금 약간 줄기세포 느낌인데 아, 그런 셈이지 맞죠, 맞죠? 줄기세포를 찾아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아그 다음에 음, 이제 그 그런 이제 학문론을 넘어서 이제 이 페이지 에 있는 것은 이제. 고전 역학을 이해하는 특히 이제 작용 반작용 관련된 이해 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 친구는 뭘 물어보냐면 어, 이상적인 얼음판에서 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 이제 이렇게 뭔가에 힘을 미쳐야 그 반작용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고고에서. 음. 굳이 안 하고, 이렇게 자기 몸 안에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덤블링이나 앞구르기와 같은 방식으로 몸의 무게중심을 받고 나가면 마찰력 없이도 위치 이동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뭐냐면, 어, 운동장의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힘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네, 네. 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아다 그런데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 내 힘으로 가, 간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른 거를 다른 힘을 줘야 음, 음, 어, 그 어, 반작용 해당 하는 거를 받을 수가 있지. 네. 내가 아무도 것안 주면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내가 안 주고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죠. 뭐, 어, 주, 어, 어떤 그 밧줄이 몸에 배에서 밧줄 저쪽에서 나를 당겨주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없는 경우. 에, 그래서 어, 우리가 땅에서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 내가 땅을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어, 이게 맞으면 뒤로 밀어줘서 어, 땅이 예, 나를 앞으로 가는 힘을 받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마찰이 필요한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수직으로는 힘을 미칠 수가 있지만 어, 수평으로는 미칠 수가 없어요 수평으로 힘을 미친다는 것은 수평의 마찰 때문에 예,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면 수평으로 힘을 못 미치죠. 아, 예.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는 힘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마찰이 없으면. 그래서 얼음판에서 걸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얼음판에서 음. 앞만 걸으려 고해도 내가 뒤로 이렇게 그 땅을 밀어야 되는데 밀리지. 마찰이 없으니까 밀리지 않아. 아하. 어, 그러니까는 얼음판에서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이 질문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 내 몸을 그, 그 굉장한 그 저.. 무슨 얘기인데 동나이게 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웃음> 하여간 이 동작을 굉장히 묘하게 해서 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네. 음. 그런데 불가능하죠 어, 그 얘기는 어, 내가 지금 우주 공간에 떠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어, 우주, 그러니까 뭐, 단지 이제, 빛, 예, 받쳐주는 건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 중력이 없으면 우주 공간이지. 우주 공간에서 내가 덤블리고 뭐, 뭐를 하나 해봐도, 내질량의 중심은 전혀 움직이질 못해. 예, 왜냐면, 내몸전체의 그, 그, 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슨 재주로서, 재주가 제주로 없어서가 아니라, 음.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를 밀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 밀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지? 허공에 떠서, 맞, 어, 그 무중력 상태에서 해보라 그러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이제 그것을 에, 운동량 보존이고 내 전체 몸의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다. 예, 예, 예. 응. 데 운동량을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운동량 변화를. 에, 그러니까 에, 운동량은 내몸 전체의 운동량은 내 몸의 질량 중심의 에, 운동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옷하고 내 몸을 합친 그것이 지금 질량 중심에 있는데 옷을 벗어서 옷을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운동량의 일부가 저쪽으로 가니까 어, 지금 현재 운동량 전체 합이 0이면 어, 이쪽으로 마이너스 운동량을 일어줬으면 플러스 쪽으로 나머지 몸이 가야 운동량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내 몸에 있던 옷을 벗어서 던지면 음. 그러면은. 어, 약간 고고만큼. 어, 이것이 그 제트 분사기에 원리죠 네. 제트기 가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운동량을 주면서 나머지 가능해. 음. 그러니까 우주 진공 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자기 몸에 있는 일부를 뭔가 분사해야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 이 무중력 상태에서 가는 또 가속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음. 그러면 어, 지금 여기는 공기가 있으니까 이런건 가능하죠. 숨을 확 우에서 어... 내려붓고 한쪽 방향으로 휘휘 불면, 아, 음, 네. 그거에 의한 반적형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호흡을 잘해서, 위쪽에서부터, 음, 호흡하고, <웃음> 한쪽으로. <웃음> 호흡. 아. 그래서 얼음 위에서 힘 세게 불면은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런 겁니다. <웃음> 근데 어, 그렇게, 아주 이상적인 얼음이라면, 어... 조금씩은 가지. 아... 조금씩은 가니까, 자꾸 불면. 근데 여기, 나올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지. 어. 그래서, 어, 어, 밀 수가 있어요. 음, 뭐, 아니면, 정급하면, 그팔 하나 짠다가지고 팔 어? 던져버려. 그러면 나머지라도. <웃음> <웃음>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어쨌든 간에, 내, 현재 내 몸의 진량 그 중에 일부를, 음. 어, 던져서 갈수 있지, 그 외에는, 음. 어, 그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마찰력이 제로라는 거는 무중력 상태랑 거의 똑같은 거요 무중력, 어, 어, 하고, 실제로 마찬가지. 우리가, 어, 땅에서는 어차피 중력 때문에 여기 지금 예, 그 수직방향은 힘을 어, 어, 받고 있죠. 네. 근데 이 방향 가지고는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지만 아. 앞뒤로는 어, 갈수 없어요. 앞뒤로 가는 거는 음. 반드시 뒤로 밀어야 앞으로 가고 앞으로 밀어야 뒤로 가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마찰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 어른판에 판의 이상적인 오른 판에서는 못움직이니까요 계속 뭔가 던져. <웃음> 아, 이게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이거, 그거. 그,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뉴턴의 법칙을 조금 바꾸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바꾸면 되죠. 음... 그래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걸 이해하면 할수 음... 있죠. 알겠어.